안녕하세요. 우준물입니다. 초등학교 선수들이 탁구 시작한 지 1년만 되어도 스텝이 거의 완벽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이 이해력이 좋아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선배들 스윙 연습하는 모습 보고 같이 따라하면서 자동적으로 몸에 있는 것이지요. 이 영상을 만든 요지가 그것입니다. 좀더 쉽게 포인트를 집어주고 싶었으나 개개인마다 문제점이 너무 다르고 제가 봐드릴 수도 없고 다른 탁구 영상을 찾아봐도 스윙 연습은 없었기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그냥 따라해보시면 스텝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주자주 보시면서 반복하시고 세세한 것까지 따라해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보고 열번 보고 백번 보세요. 그만큼 반복 연습을 하면 자동으로 몸에 익습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1편은 기본 스텝으로 2편은 시스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스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